안녕하세요. 송산면 토지공장 전문 송산 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지입니다. 오늘은 쉽게 보기 힘든 폐기물 재활용시설 매도물건이 나와 여러분께 급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영도가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입지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송산크리시티와 가까우면서 도로 조건도 좋고 더군다나 인력 수급에 유리한 사강 시내와 멀지 않은 장점이 많은데 오랜만에 매물이 나와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송산면 마산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 공장 경계를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창고 투자의 본질은 토지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공장창고는 상업용 건물로 분류가 되어 정부세 걱정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장창고 주변에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도로 계획이 있거나 상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로 공장창고 수용이 늘어나 타 도시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해서 공장창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화성시에서는 당분간 신규 공장 허가가 불가능해 공장창고는 점점 귀한 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물건지 주변이 대부분 공장들이라 미농 가능성이 낮고 322번 송산포도로와 근접하고 있고 진입도로도 약 4에서 5미터 정도 확보가 돼 있어 대형 차량 진입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왼쪽부터 폐기물 재활용 시설동 124평 천막동 약 200평 제조업소동 2층으로 구성돼서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내부시설도 확인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확인한 세부 내용은 물건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이고 매도 금액은 37억원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주용도로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제조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2006년 12월 주구조는 일반 철골구조 입주시기는 협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호이스트 연면적 높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동에 전력은 290kW, 호이스트는 2.8톤, 연면적은 124평, 높이는 7m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소동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60평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h mm -hmm. mm -hmm. mm -hmm.